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남녀가 썸을 타다가 서로 호감이 커져서 사귀게 되면요 여자 입장에서 요 연애를 시작하면서부터 내 남자가 예전 같지 않게 뭔가 마음이 식은 듯한 애정이 식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요 가끔은 여자가 느끼는 그 느낌이 맞을 수도 있겠죠 실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남자가 그렇게 마음이 조금씩 식어가고 있는 중이라면 그런데 남자도 사실 그러기를 원치 않고 있다면 뭐가 문제인지,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자가 남자에게 먼저 호감이 생겨서 다가서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는요 남자가 여자에게 호감이 생겨서 다가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꼭 이렇고 여자는 꼭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연인관계가 시작된 이후에 서로의 마음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변해갈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매력을 느껴서 그 여자에게 다가서 보려고 할 때가 있죠. 근데 사실 이때까지는요 남자가 여자의 외모나 언행을 보면서 그 매력에 끌렸을 거예요. 그리고 나름은 자기 기준에 부합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상대방에게 표현해 보려고 하겠죠 예뻐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말하는 게 상냥해 보이거나 심성이 착해 보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뭐가 됐든 자기가 상상하던 그 느낌에 부합하니까 그런 마음을 먹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남자는 요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게 되죠 분명 그런 중에 남자는 요 자기 역량밖게 것들까지 마구 끌어들여 와서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너무 좋으니까 초인적인 힘까지 발휘될 수도 있겠죠 또 이때 여자도요 사실 이렇게 해오고 있는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자기에게 느껴지는 열정과 이 사람의 행동들을 보니까 제법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사람과 연인관계를 시작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연인관계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는요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두 사람이 아직까지는 서로를 완벽히 안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태일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부터가 두 사람의 진가를 서로 확인해 볼 시간이죠 그러려고 서로 연인이 된 거고요 연애를 해보기로 한 거겠죠 그런데도 어떤 순간이 되면 여자는 남자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게 이상한 건 아닌데요 그러다 보면 남자에게 원래 모습을 좀 갖춰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근데 남자도 요 사실 연애를 시작하면서 요 자기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여자의 모습이 아니다 라는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남자가 초반에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는 그 열정적인 모습들이 진짜 남자의 모습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감안해서 만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찌 됐건 내 상대방이 예전같지 않게 나를 대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해서 그게 서운해지면요 내 상대방에게 그것을 고쳐달라고 뭔가 좀더 해달라고 요구만 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 요구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내 남자가 예전같이 나를 사랑해주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럼 거꾸로 그 남자는요 왜 예전처럼 나를 사랑해주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남자가 쓰레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남자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럼 일단 쓰레기인 경우는 배제하고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되어가는 경우라면 분명 남자 마음속에 여자친구인 나라는 사람에 대한 느낌이 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성분들은 거울을 참 자주 보시죠 내가 생각하는 나와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는 생각보다 많이 다르거든요 나는 나라는 사람을 매일 보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이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과는 다르게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 이미지가 요 되게 착하고 참하면서 여성스럽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했을 때 이해심도 많을 것 같고요 웃기도 잘할 것 같아요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나는 풍기는 사람인가 봐요 그런데 내 남자도 요 나한테서 그런 느낌을 받았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외적인 부분부터 나에게 끌리기 시작했고요 내 언행을 보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확실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때 내가 남자친구에게 보여줬던 내 모습은요 사회적인 활동을 위해서 하고 있는 가식이거나 혹은 내숭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찌됐건 내 남자가 그런 나를 보고 나한테 다가온 거예요 마치 남자가요 나라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초반에 가식적인 행동을 해왔을 수 있는 것처럼요 나도 내 남자와 연인이 되기 전에 내 모습이 가식이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연애가 시작되면서 두 사람이 서로 편해지기도 하고 또 가식과 내숭을 완전히 숨길 수 없는 빈틈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도 요 여자에게 뭔가 아쉬운 부분들이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나란 여자는요 예전엔 제법 완벽한 내숭과 가식으로 사람들을 대했었거든요 내가 가식과 내숭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란 이야기가 아니고요 나는 제법 나이스하고 관대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우리 집에 있는 엄마 아빠를 대하듯이 내 동생과 오빠를 대하듯이 내 남자친구에게도 가식 없이 편하게 대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 남자친구도 연애 초반에 자기가 상상했던 나라는 사람의 이미지에서 자꾸 변질되어가는 나라는 사람을 발견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내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자기 영역 밖에 엄청난 능력들까지 갖다 붙이면서 나에게 열정을 다했던 그 모습이 조금은 식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를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내가 남자에게 처음 마음을 열었을 때그 사람이 그동안 나에게 초인적으로 열정적으로 달려오던 그 모습에 마음의 문이 열렸을 거예요 남자친구는 열정적이고 뜨거웠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좀 식은 것처럼 변했단 말이죠 근데 실제 나도 요 남자친구와 만나면서 그러고 있어요 남자친구의 마음을 얻기 전에는 요 나도 예뻐 보이려고 참한 여자처럼 보이려고 예쁜 마음씨를 가진 사람처럼 보이려고 나도 모르게 나도 초인적인 힘을 빌려서 끌어와서 남자친구에게 어필했다고요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나는 엄청 나이스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 정도로 나도 남자친구를 향한 열정이 대단했거든요 근데 나도 지금은 그 마음이 좀 사그라들었나 봐요 근데 내 남자친구는요 나에게 그런 것들이 서운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편하게 내 남자친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걸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내 모습도 요내 남자 입장에서는 요내 여자가 예전처럼 자기를 아껴주지 않는다고 라 생각할 수 있어요 쉽게 자기의 감정을 나한테 던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게 남자 입장에서도 서운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마음이 상대방으로부터 느껴졌다는 것은 요내 상대방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내 상대방이 어떤 마음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도 분명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아쉬움이 생겼을 때 상대방을 참 쉽게 탓하지만 내가 그 원인을 제공한 걸 수도 있겠다는 라 생각에는 참또 인색하단 말이죠 내가 기억하기에도 내 상대방은 참 나에게 미친 듯이 달려들었었어요 그 말은요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내 상대가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혹은 그렇게 믿었던 거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달려오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그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그때와 같이 않아서이거나 그때보다 부족해서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상대방이 나에게로부터 마음이 식어가는 것이 두렵다면 그리고 처음과 같이 나를 향한 열정이 변함없이 이어지길 바란다면요 거울을 자주 보세요 나는 처음에 예쁘고 이해심 많고 쿨하고 착한 나이스한 여자였거든요 항상 웃음이 넘쳐서 내 주변에 오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혹시 지금도 그런 모습을 여전히 상대방에게 어필해주고 계시나요? 연인들은 요 처음 내 상대방을 만났을 때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거나 상상했던 바가 있었어요 그 이미지가 더 좋아진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더 많이 빠지게 될 거고요 내가 지금 상대방에게 더 많이 빠져 있다면 내 상대방은요 분명 내가 처음 봤을 때보단 더 나은 사람, 더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러겠죠. 예뻐지려고, 잘생겨지려고만 거울을 보지 마시고요.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의 느낌인지, 내 입에서는 어떤 말들을 상대에게 하고 있는지 그렇게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느낌의 아름다움은 내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용도로 거울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